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퍼미션의 그 골격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상당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이 부분을 3등분하면 첫 번째 구간은 어.. 자기 자신, 이 파일의 소유자 오너의 권한 두 번째는 그룹의 권한 세 번째는 아더 e r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저 파일에 대해서 갖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아더 e r 는 일단 빼놓고 owner와 아, 그 중에 group은 빼놓고 owner와 예, other에만 집중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rw는 이 파일의 소유자가 쓰기, 읽기 기능이 있지만 실행이 없다라는 뜻이고 r만 있는 것은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저 파일에 대해서 읽기 기능은 있지만 쓰기가 없고 실행이 없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행 기능은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 e m t x t 라고 하는 이 파일을 어, 지금 r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쓴그 글이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r 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누구도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예, 못 보도록 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access mode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 w 이런 것들이 다 액세스, 모드의 어, 값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바로 모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hmod, 즉 changeMod라는 e 뜻의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목, 이 명령어를 우리 한번 같이 사용해보죠. 자, 위에는 파일의 소유자 이 파일의 소유자 이고, 밑에는 소유자가 아닌 이 시스템의 그냥 가입자인거죠, 사용자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소유자를 바꿔 아, 아, 아니죠, 이 파일의 어 액세스 모드, 즉 여기 있는 R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chmod change mode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더의 어 리드 권한을 추가하고 싶나요? 빼고 싶나요? 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파일은 pom.txt입니다. 엔터 ls -l pom.txt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R이 있었는데, 지금은 R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c a t p m t x t 를 소유자가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c a t p m t x t 를 소유자가 아닌 k8805가 실행을 하면 k8805는 누구의 권한인가요? 누구의 상태인가요? add-o입니다. 엔터 보시는 것처럼 퍼미션 디나인드가 뜹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펌.txt를 어,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시요. 체인지 모드 그리고 모든 사용자에 추가한다. 뭐를? 리드 권한을 펌.txt 라고 하고 똑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changeMod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배웠고요. 이 changeMod는 어,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어떻게 모드를 바꿀 것인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꾸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perm.txt라는 음,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hange mode other 더하기 w펌.txt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echo hello hi 그리고 펌.txt 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w, write 권한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릴만한 거 이 파일의 소유자는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없게 그럼 chmod 그리고 소유자는 u입니다. user라는 뜻이에요 user의 read 권한을 뺀다 어떤 파일에? perm.txt 자그 상태에서 제가 cat perm.txt를 하면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자기 거라고 할지라도 권한을 저렇게 막아버리면 퍼미션 에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자, 똑같은 명령을 실행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있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 이루어지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의 소유자가 읽을 수 있게 하고 싶다. 체인지 모드 유저의 소유자가 유저입니다. 더하기 r e a d p m t x t 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쓸수 없게 하고 싶다면 u-w를 쓰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시죠?